회반꾼인데 회반꾼 해방꾼. 꽃게들 춤추고 있는 거 회반꾼이에요 여기 진상 술 먹고 진상 손님들 이고 진상 손님들 아닙니까 여기 아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다운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3라운드 이 선풍기 소리, 뭐 에어컨 소리가 잘안 들리죠, 여러분들. 음. 라운드 지금 카스트랑 잡아와 위쪽에는 평온하고, 코스모드룸도 평온하고 자. 비도 평안합니다 자 우측에 후스보도 평안하고 카슬도 지금 평안하고 자 시멘트 팩토리도 평안 자 줄줄 다 떨어져 더 내리시는 것 같아요 따로 떨어져 가는 것 같고 우측에 지금 칸트라만 지금 XII와 GL 클랜을 GL 클랜 계속 어, 계속 싸웁니다 <웃음> 전쟁의 화신이에요 칸트라 떨어지고 있는 GL 떨어지는데 잭슨 님이 네, 빨리 가지는 않죠. 보면서 떨어지는 야야이 타이거. 자 타이거 님 조금 늦게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다음 확인하고 떨어지는 모습이고. 자 지금 위치는 환희 님만 멀리 떨어졌죠. 빨리 붙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희 님 아래쪽에. v 얼 3팀 오 타이거님과 편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구요 자, 자기장은 고로카 쪽에 를 정가운데로 잡혀있는 자기장이 잡혔습니다 나와야 되는 대전이에요. 자, 오늘 옵저버니 오늘 많이 보이고, 자, 오늘, XII, 오늘 지금 XII 3팀이, 자, 쉽지 않은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XII, 위쪽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 어, 위치에 처해 있고, 자, 이쪽은 지금 포트가 하나 있는데, 어, 보기는 쉽지는 않겠죠? 포트 위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로의 차가, 차고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교전 후에 이쪽 상황을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파밍 후에. 자, 프린님과 같이 가고 있고, 타이거님 조금 위치가 조금 가까운데, 그래도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왜 누우셨죠? 형님, 지금 기차에 치이셨나요? 님이 기차에 찌었고, 다들 살리라고. <웃음> 민폐죠? <웃음> 지금. <웃음> 자, 이렇게 된 민폐에요. 자, 1라운드에 좋은 모습 보셨던 혁. 오, 어, 지금. 차로 살려야 되는데, 꽤 거리가 좀 있어서, 어, 다행히 큐티님이 어, 차가 있습니다. 차 없었으면 조금 거리가 멀 뻔했어요. 물론 뭐 살려있긴 했겠지만, 어, 그래도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큐틴님을 살려가는 큐틴님이 살리러 온어저 벌써 교전인가 여기도 자 GL1팀이 지금 우리 왕자 오늘 완전 왕자, 왕자님이 드디어 왕자 공주님은 지금 여기서! 자 우리 지금 왕자님을 버리고 공주님께서 자 사실 좀 날렸는데 됐어! 아, 지 당했어요 철지님한테 오, 오다가 숨어있던 철지님에게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대3이죠 지금 위로 돌아오고 있는 공주훈나님이 이게 있고 자, 이쪽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위치예요 지금 싸우는 특히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쪽 리얼 3팀과 암클랜 1팀 암 1팀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 다이아논들..뭐야.. 음, 다이노랜드라서 숨을 곳이 많아서 뭐.. 쉽지 않죠? 자 라이딩샷 쏘면서 보고있고 앞쪽에 먼저 가고있는 감 2팀입니다 자자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보고 먹은것 같죠? 지금.. 자, 우리 레전드 넘버 3님아 그렇습니다 이안본 클랜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안 봤다 자 그다음 이쪽 싸우고 있죠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자 가밀 팀 벽을 잡고 있는 프린세스자니님구님은 지금 위치를 파악을 하지는 못한 것 같죠 어, 파겠죠 지금 그러나 위치가 조금 부, 공주님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자 와우 야니님구아 어, 지금 화들짝 놀랐죠? 어마마만 카고팔, 응 음, 카고팔이었죠? 어마 어마어마... 애미사였네요. 아, 어, 어마 무시한 애미사를 날리는 한방 먹여주는 니닝구 어,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리얼클랜. 다들짝 놀랐죠? 머리가 톡배이가 다 터져가지고 천히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주얼클랜. 이 쪽은 아직 교전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쪽도 지금 들어와 있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 이쪽에 철진이 킹철진이 지금 자 도사리고 있어요 킹철진 자 킹철진 자 지금 피 없죠? 지금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1이에요 피 지금 어.. 킹저진님은 지금 왜 다운이 안되나 싶을겁니다 그러나 킹저진의 위치도 지금 크게 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자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인데 지금 감클랜이 크게 돌아서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킹저진님 눈치채듯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뒤쪽에 오고 있는데 흑작 조금 쉽지 않아요 이쪽을 보고 있는 흑작진 이쪽에 지금 강클린이 있어서 간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달렸어요 지금! 아 이거를 자 AK라서 지금 맞추지 못했죠? 자 닝고가 지금 자, 지금, 니닝구가 반보를, 아, 반보님이 이렇게 되면 아까 맞추지 못한 샷이, 안타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뒤쪽에, 자, 지금 킹철진, 자, 아직은 자기장 원이라서, 했는데 뒤쪽에 나온지는 몰랐을 거예요. 자, 버리고 가고 있는, 옴클렌, 어쨌든, 빠져나왔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쪽 교전 자 GL클랜과 XII 자 GL클랜이 XII를 정리하면서 지금 오랜만에 GL7번 자 제가 아래쪽에 집중해 있는 사이에 어, 교전이 일어나서 GL클랜이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XII는 어, 여기 어려웠죠 자 아래쪽은 다 정리된 것 같고 자, 땡기고 오고 있고. 자, 위쪽에 쓸쓸히. 그. 자,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하게 볼 팀들은, 뭐,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어, 순위가 중요한 이 매치에 봤을 때, 지금 이팀 중요해요. 지금, BGM 이팀과 지금, 한글 1팀 중요합니다. 두 클랜의, 두 클랜 각 1번 팀의 행보가, 지금 3라운드의 순위 결정 전에, 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음, 약간 소각 상태가 조금 있네요. 안전님이 쏘고 있지만 게 맞히지는 못했고, 자한번더 기회가 있어요. 자. 자, 좋은사태 했지만 잡고가진 못했어요 자, 조금 BGM BGM이 지금 또 자, 아, g l 번팀을 자, 차로 어렵게 들어왔는데 아, 지금 키트님 좋습니다 아래로 하는 사 격. 자, 형님이 크게 벌려서 지금 각을 잘 잡아줬어요 자 오늘 BGM 좋습니다 BGM클랜! BGM! 자다 BGM. 정리하고 있는 BGM 자 지금 좋아요 BGM 오늘 BGM 1, 2, 3번 팀어 괜찮습니다 오늘 행보가 어, XII 지금 XII도 있는데 조금 언덕 쪽에 있어서 XII가 파악을 좀잘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 너무 우측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쪽에 올라가는데 말이죠 BGM은 지금도 이미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XII 위치를 근데 XII가 자 이쪽 확인했죠? 확인했고 자 지금 사격을 격전지일 것 같아요 먼저 살리고 있는 큐트 자 지금 한잔 지금 한라사님, 한자네님인 줄 알았네요. <웃음> 한라사님이 잘 컷하고 매운맛 보여줬습니다. XII 매운맛. 에미사의 매운맛. 자, 에미사를 1번에 달고 있는 분이시네요. 저도, 왜냐면 2번, 이 총을, 어, 그렇죠. 자, 총을 1번에 달고 있으면 우측각으로 인해서 좀안 보일 수가 있는데, 아, 어, 그런 플레이 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 지금, 자 XII가 양각에 잡혀있는데 일단 이쪽을좀더 볼게요 자 아래로 돌아가고 있는 XII이고 자 아래쪽이 GL 자 한라산이 또자 한라산이 또 컷하면서 자 그러나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두 번째 다운인가요? 자 피가 빨빨리 닿는 모습이고 자, 지엘이 조금 올라오기가 지금 세분밖에 없어서 쉽지은 아는데 아직 자기장 2인이라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목소리> 자, 이거 지 좋아요 오늘 BGM 자, BGM, 이팀 오늘 너무 좋고 지금 위치도 지금 다 마중할 수 있는 위치라서 양각 사격만 안 당하면 지금 차것 같아요 자 아, 그러나 크게 돌아가고 있는 XAI 자 아, 차는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자 사격각이 조금 나오는 것 같죠? 오늘 BGM힐팀이 많이 잡히네요 각이 자 위로 올라가면 또 이건 또.. 밑쪽은 또 지옥있네요 자 마지막 샷에 아 XII 지금 피해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위쪽에 또 감클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됐고 자 마지막 두 분은 왼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모습 자 그러나 이쪽에 지금 IIK가.. 위치을 하고 있는데 자 차가 불타고 있어서 지금 저 차가.. <웃음> 차. 자 위험했어요 자...이거 안타깝게 따봉님이 잘 돌아왔는데 네. 차가 너무 피가 없었습니다 아까 막고 들어간 피가 너무 없어서 게 지금 옵저버니 혼자 남게 됐어요 자, 자기장은 말씀드리는 순간 가운데로 잡히는 모습 자 지금 약간 소각상 소각상태죠 여러분들? 어 소각상태고 지금 우측에 지금 주열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 자 여기 없는데요 아빠님 지금 오랜만에 우리 아빠님이 일부, 일부러 예능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자주열도 들어와야 돼서 직선으로 직선 코스를 탈것 같진 않아요 이쪽도 지금 양각이라 자 XII의 행보와 자 XII 갈, 대기하는 것 같고 아, 지금 GL도 차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미니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GL이 이렇게 크게 돌았으면 좋겠지만 어, 이분들은 아직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죠? 쉽지가 그래도 아마 GL클랜이 판단하기에 여기 있기 때문에 가지는 가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쪽에 있는 것도 잡아봐야 있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오더님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으로 어, 돌아가고 있는 판단하고 있죠 마정이기 때문에 굳이 어, 싸울 필요는 없다 판단하는 어, 아빠님과 GL 세븐 하라당님 어 좋습니다 자 우리 이클랜의 행보가 좀 중요한데요 자 차에 치였나요 지금? 자 이거를 차로 <웃음> 차로 자 차로 치는 우리 어, 킹철치 예 지금 자닝구 아, 님이 좋군요 이쪽에 있어서 위기가 쉽지 않사, 않아요 행철진 자 오랜만에 멋있는 모습 보여주나요? 자, 저 위쪽 각을 봐야되는데 여기가 지금 자 반대가 반대가 지금 자 양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엘클랜 지금 아 주엘 주열, 지금 주엘이란다 지금 리얼클랜 양각이에요 자, 이 라인을 보고 자, 여기가 지금 이, 이 라인이 지금 자, BGM 클랜이 여기서 지금 행보를 만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느 순간 지금 럼버3님 혼자 남았어요 자, 달렸는데요! 자, 여기서 BGM이 자, 미라마 2등에 던 BGM 클랜이 XII에게 떨어집니다 자 이러면 순위 못 가져가는데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 안쪽에서 존버하고 있던 헝그릴팀 리 아직은 유리한 구지로 올라옵니다 자 물론 행보는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자 아래쪽에 아래쪽으로 돌아왔던 XII는 지금 아래쪽에 감클랜 또 만났어요 자 차를 울고 있는 한라산 자 한라산 자 뒤쪽에 위, 포탑 쓰고 있던 자북한님과 지금 IIX님이 잘 커버해주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시, 시작이에요 지금 위치를 모르는 것 같죠? 지금 자 큐트 자 수요탄 던지면 이건 자, 술탄 던진 여하에 따라서 너무 깁니다 술탄 자, 이거는 쉽지가 않죠? 아이, 허기! 자, 형님이 마무리하면서 자, 리얼클 마무리하면서 지금 BGM1팀이 올라왔어요 아, 너무 좋죠? 용걸이이팀 위치 좋아요 자 아, 눈.. 자.. 아쉬운샷 아 지금 이.. 지금 중요합니다 현재 중요해요 자 신속하게 움직이는 고있 헝그리팀 자 너무 퍼져있으면 양강 맞을 수 있기라 빨리 움직입니다 자, 안쪽이 현재는 하지 않고 왼쪽 능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헝그리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코리아독님 혼자 남았는데요 자 위기의 코리아독 혼자 두고 왼쪽으로 올라갔고자 이쪽도 지금 두 분이 지금 서로 자 양각에 지금 저코리야자 이거 자 피가 너무 없어요 지금 자 피가 아, 피가 자 아쉽게 됐고 반면에 BGM 잘 살려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 힘들게 우측으로 들어온 GL 자, GL 힘들게 우측으로 돌았는데, 자 위기입니다, 이쪽. 자, 루파당님 혼자 살아서 지금 빠져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너무 좋죠, 위치가. 자, 지금 1라운드 1등했던 헝그리 팀. 자, 헝그리 팀 지금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다운시키는 XII 1팀 자 아직 뒤에서 지금 뒤에 라인이 있어서 자 졸지에 지금 킬잘 해놓고선 지금 뒤쪽에 맞았죠? 자 아, 이건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또여긴또자 이쪽은 또 지금 BGM 1팀이 놔주질 않아요 자 이거 사이각이 자 사이각이 터졌고 자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자기장이 오고 있어서 자 이건 살리지 못할 것 같고 자 빠르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BGM 1팀 움직였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갔고 자 지금 이쪽도 지금 BGM님 혼자 파이터님 혼자기 있는데 자음바페님과 같이 있네요 자주혈환희님 이쪽까지 왔고 자 지금 아래쪽에 XII 끝났고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각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지금 GL 클랜 지금 다 살아남았습니다 GL3팀 왼쪽 크게 도, 능선에 있고 자 위쪽에 BGM3팀 자 그리고 아래쪽에 GL님 혼자 남았던 아, GL클랜 살아있고 왼쪽에 지금 BGM1팀 지금 우측 편안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헝그리 1팀이 지금 집 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유리하죠? 자 자기장은 어쨌든 헝그리 1팀 편입니다 지금 자, 큰 싸움으로 봐서는 지금 위쪽 승부가 GL 클랜과 BGM 클랜의 대결에 따라서, 어, 아무래도 지금 헝그리 1팀 위치가, 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BGM 클랜은 왼쪽으로 늘 가는 판단을 하고 있죠? 자, 왼쪽에 변수를 지금 파라당님이, 자, 만들어야 되는데, 말소리 지금,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각이에요, 파라당님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우측에 지금, 자 여기에서도 살아나가 나요 자 지금 자 밖에 다 터졌어요 지금 자 그래도 자 끝까지 힘내는 자 끝까지 힘내 뒤에서뒤에서 쏘고 자뒤자파라다프라다프라다파라다 파라다아 자 이렇게 <웃음> 파라다, 파라다, 파라다. 끝났고 아이쪽도 지금 어 이렇게 되면 지금 굳안전에 자, GL클랜이 아쉽게 아, 어, GL플랜님만 낳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BJ님 이쪽에 위쪽에, 이쪽도 자기장 인이 아니라서 자, 밀고 들어오면 또 여기 지금 헝그리만 유리해져요 이렇게 되면 아, 어, 지금 맥마스터님은 아예 나가서 지금 마중하는 수준입니다 자 어, 지금 헝그리 너무 좋죠? 자, SR 마스터님 신났어요, 지금. 자, SR 마스터. 자, 못 맞췄고. 자, 무리할 필요는 없죠? 자, 위쪽에 있기 때문에. 자, 각도 나오, 각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 지금 후니님이 놔주질 않습니다. 자, 후니. 자, 이렇게 되면 BGM이 지금 답이 찍, 답이 찍고 들어와서. 자 지금 살리진 못할 것 같고 자 b g 도출혈이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헝그리 1팀이 자잘 맞았어요 지금 화염병 때문에 자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 자리가 너무 좋아서 자 위치만으로 맞을때는 자 이렇게 헝그리 1팀이 좋은 위치 좋은 포지션 좋은 오더 가져가면서 자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좋은 오더 판단이 있었겠지만 어 좋습니다 헝그리 1팀 SR 마스터님 코리아닭 후니님 특히 후니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오늘 좋은 모습을 제 머릿속에 예능의 감이 있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훈이님 어, 오늘 좋습니다 어, 너무 잘, 잘하시는 모습이고 자리를 잡고 백업하는 게 너무 좋아요 호니. 어 반면에 지금 BGM1팀 아, 아래쪽에서 아 너무 다 뚫고 들어왔는데 아다 뚫고 들어왔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왼쪽 크게 돌고 가운데 막고 아까 XII팀 막으면서 잘 들어왔는데 아, 마지막 자기장이 위쪽으로 잡히는 바람에 아래쪽으로 잡히는 바람에 포지션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 BGM이 이분들 BGM 클랜 오늘 좀 멋있어요. 아, 좋습니다. 어쨌나 어쨌든 순위는 여러분들 지금 헝그리 팀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헝그리 팀. 그리고 반면에 지금 아까 좋아야 됐던 헝그리 2팀. 이팀 이쪽인가요? 헝그리 어, 2팀. 아, 너무 좋았는데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아 이게 좀 비등비등하게 재밌단 말이죠 여러분 어쨌든 4라운드에는 황글이 이팀이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